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이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포토샵 없이 상세페이지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미리 캠퍼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로고를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캠퍼스를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홈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에 바로 시작을 누릅니다 이렇게 템플릿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모든 템플릿을 클릭하십시오 여기서 밑으로 살짝만 내리시면 은 여기 보시면 로고 프로필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을 해보세요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낚시 채널이나 아니면 은 낚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우스를 클릭만 하면은 선택이 되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이것도 예쁘다 한번 수정해 볼게요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글씨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비니 <웃음> 이렇게 아 귀엽다 오 이것도 느낌 있다 더블클릭해서 뭐 이런식으로 글씨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디자인이 되게 많네요 이게 사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적으로든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 프로필을 만들든 여러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로고 프로필 쉽게 만들 수 있죠 디자인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 요소를 눌러서 여기 위에다가 검색을 합니다 전자. 이런 식으로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왔죠 이렇게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없어지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하고 이것도 순서 맨뒤로 이렇게 보내면 되고요 투명도를 조금 조절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다운로드 눌러서 JPG, PNG, PDF, PPT 인세용 JPG, PDF 인쇄용으로 하려면 다운로드 를 이렇게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어때요? 로고 아주 깔끔하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리 캠퍼스를 이용해서 로고나 프로필을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